올림픽을 끝내기 위해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안녕하세요. 우리는 평창올림픽반대연대입니다. 우리는 올림픽 빙상경기장이 모여있는 강릉올림픽파크 앞에 서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경기장들은 올림픽을 위해 새로 지어졌으며 이 경기장들의 건설비만 3,700억원이 넘게 소요되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지 만 2년이 넘게 지났지만 연간 한두 번의 행사가 열릴 때를 제외하고 이 거대한 올림픽파크는 텅빈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매년 수십억 원의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 시설들을 활용해 2024년 청소년 올림픽을 개최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또다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 외에 이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유지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이실 겁니다. 바다 앞에 보이는 하얀색 높은 건물은 올림픽특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호텔입니다. 바다에 인접한 경포호수가 있는 저 지역은 강원도에서 지정한 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예외적인 특권을 부여하는 올림픽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근거한 올림픽 특구로 지정되어 대형 호텔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과 무한한 강원도 전역 14개 지구의 리조트 등을 건설하는 올림픽 특구 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2032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 사진은 보호살림이었으나 단 3일의 스키 연기를 위해 수만 구루의 나무가 베어졌던 가리 왕산의 현재 모습입니다. 정부는 원상 복원을 약속하고 보호구역을 해제했으나 지금까지 복원을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았으며 올림픽 유산을 운운하며 책임을 져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림픽 재해가 계속되고 있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올림픽 재해는 장소를 옮겨가며 반복되고 있고 이를 가리기 위한 진부한 거짓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2년 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강제 태그올림픽은 화학과 전진을 내세웠으며 생태적 재앙을 불러온 2018년 평창올림픽은 평화로 포장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주민들을 탄압하며 불법으로 벌목한 목재를 경기장 건설에 사용하고 후쿠시마제의 복구에 책임을 외면하는 도쿄올림픽은 부흥올림픽으로 홍보되었습니다. 수많은 희귀종이 서식하는 자연보호구역의 산림을 파괴하여 스키장을 짓고 눈도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 농부와 주민들의 물을 빼앗아와 인공눈을 뿌릴 예정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친환경올림픽으로 선전됩니다. 2024년 올림픽 개최 예정인 파리에서는 올림픽을 내세운 대규모 교회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8년 올림픽 개최 예정지인 로스앤젤레스는 올림픽이 경찰 권력 강화와 도시 상품화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는 과정을 통해 올림픽 사업의 주인인 IOC가 얼마나 불투명하고 반민주적이며 무책임한 집단인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올림픽은 어디에서나 부동산 투자 자본과 스폰서 기업, 그리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편에 서서 우리의 도시와 서식지를 착취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파괴를 멈춰야 합니다. 그들의 얄팍한 거짓말과 기만에 함께 분노하고 맞섭시다. 서울과 도쿄, 평창과 베이징, 파리와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그 어디에서도 올림픽은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지지와 연대를 담아보냅니다. No Olympics a n y w h e r